자 바우티에 도전한 제 캐릭터의 스펙입니다 공격력은 81에 공격속도 53 명중은 1 0 8이고요그 다음에 MP 자연회복은 19입니다 어, 저번 영상과 달라진 점은 신발 어, 신발이 제가 강하다 터져가지고 송군리단 신발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붙은 치명타 데미지 3% 증가 여기 좀 달라졌네요 대신 MP 회복이 어, 더줄어들었고요악세서리는 네, 그대로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다이아 모은걸로 문장, 문장이랑 문장 호각을 이제 4강까지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다음 보스전은 이제 도전을 한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총 전투력은 13,398이었습니다 방어력은 1 4 7이었고요자 보스 바우티의 패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우티도 이전에 했던 거인 파르바랑 거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어, 바우티가 조금 더 쉽구요. 그 범위 공격하는 횟수가 많아가지고, 좀더 피하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바우티는 전 보스였던 패티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 빙빙 돌면서 회복하는 거. 그게 바우티도 먹힙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시계를 끄는 걸 깜빡해서 지금 남아있는데, 피가 거의 지금 100, 137? 237? 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요 정도 피가 남았는데, 자, 이렇게 도망가다가 알게 됐어요. 파르바보다 이 범위 공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범위 공격할 때는 계속 도망가지 마시고 그 범위 끝자락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주시고요. 자, 오면은 또 이렇게 범위 공격합니다. 그럼 저는 가볍게 이렇게 피하면 되고 또 피하면서 또 회복할 시간 벌게 되죠. 자, 또 범위 공격. 총 범위 공격을 3회 연속을 하는데 이 3회 연속 하는 동안 저는 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나오죠. 두 번. 자, 마지막 세 번. 아, 안 나왔네요. 세번안 나오고 기절이 나왔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그냥 바로 이제 싸우시면 되죠. 지금 피가 보니까, 네, 절반 이상은 이제 회복이 됐네요, 지금. 아, 이게 연속 공격 나온 거는 좀 예상 외웠고. 다른 다른 패턴이 없어요. 이게 파르바랑 뭐 달라진 점이 없어가지고, 자이 범위 공격 방금 맞은 거는 지금 제가 스킬 모션 중이어서 맞은 거구요요것도 스킬을 쓰고 있어가지고 딜레이 때문에 데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범위 피한다는 게. 자, 요 기절 패턴 요거는 파르바 할 때도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죠? 바우티도 똑같구요. 하지만 파르바보다 쉬웠던 이유가 피하면서 회복할 시간이 있다는 거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티 할 때보다 이거 도전할 때가 더 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자 창반 공격들은 이렇게 그냥 다리 사이로 통과하면서 피하시면 되구요. 가볍게 안맞죠? 중요한 거는 이제 피가 없어서 도망갈 때 도망갈 때가 중요하죠 한 번은 이렇게 올 겁니다 피가 모자라 가지고 올때딱이 거리 이 장판의 끝범위에서 빙글빙글 돌아주면 돼요 그러면 순간이동하는 식으로 빨리 오지 않거든요 천천히 걸어와서 또 공격 쓰고 또 천천히 걸어와서 공격 쓰고 이때는 우리가 피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요 거의 반피까지 확실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회복하고 또 이제 공격하고 요런 식으로 플레이 하셔도 되구요. 여기 범위보다 더 멀리 이제 도망가게 될 경우 갑자기 이동속도가 증가하면서 바로 달라붙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서 거리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패티와 바우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보스는 이제 저도 스펙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